도전은 살아간다는 거지 건투 모험 같다고 들었던 청춘 똑바로 바라봐 다치워버려 세상의 거품 자극이 나의 원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싸우가는거 영광에 따른 전투 살아간다는 거지 고건투 그래 모험 같다고 들었던 청춘 yeah. 내 인생 새로운 국면 네도달했지 신선해 스물여덟의 모든 몰링 솔방 멀리까지 돌아다니 뜨겁게 yeah. 십만다에난 설레 몇백에서 몇천억들이 달때 땐니 소주 yeah. 줄였어도 비대진 간땡이 yeah. 백지들은 안될 일에 눈빨게 yeah. Prevent I'm confetti when I bet on myself yeah. 5LDK 작은 그라큰 집에 담게 yeah. 젠인가 될지니 어? 헤매다가도 보이 길이 꺼먹어도 멈추기 싫어 그냥 넘어지리. 버리고 떠나왔다 까만 하늘 아래 반짝 차갑기엔 너무 바쁘지 나 시리스 보이고 난 스타 도전은 살아간다는 거지 건투 몸 같다고 들었던 청춘 똑바로 바라봐다 치워버려 세상의 거품 자극이 나의 원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싸워가는 거 영광에 따른 전투 살아간다는 거지 고 건투 그래 몸 같다고 들었던 청춘 이전엔 고개 불어난 말을 재련의 가치는 비에서 담은 출렁거리는 내 감정의 파도 그대로 맞고그집어내 단어 가사 안주란네 녹여내 나를 깔끔하게 틀그 안에 담아서 추라해 꾸밀 순 없고 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나를 더 드러내려면, 드러내려면? 내가 나인 체력 팔리는 그 순간을 그리웠잖아 이제야 선명해질 기미가 보험 몸. 그런 뜻도 없으니 목적에 집중해 yeah. 내 인생 고작 사뿐해 이러디쯤에 도달한 무대 yeah. 최선을 다해 뒤돌아서 보민 곁에 배신한 적 없는 내 노력 uh. 심지어 내가 날 속였어도 지나온 시간에 못 속여 새까만 터널 yeah. 건너고 지금의 나를 믿고서 계속해 도전 whenever you see me I look like an explorer uh. 도전은 살아간다는 거지 건투몸 같다고 들었던 청춘 똑바로 바라봐 다 치워버려 세상의 거품 자극이 나의 원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싸워가는 거 영광의 다른 전투 살아간다는 거지 고건투 그래 모험 같다고 들었던 청춘 난 마음대로 달려가 강하게 색깔을 드러내 내가 나이니 적절한 비유 살아남은 녀석이 바로 제방이 되는 게 나를 치우 나를 가로막거나 방해됐던 그자대를 부서 대거의 범법 대고나 뒤로 빽치는 그런 게책 따위들은 던지는 덮어 uh, yeah. 그럴 싸한거 때문에 노래를 하거나 그런 짝통은 아니야 너 no, 그런 가 uh, yeah. 좋아서 했다라는 것도 글쎄 이것은 파괴받았거나 하지 않 no, 그저 내가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가 빡치게 돼난 yeah. 뭐든 가능함 그래야만 해불태 yeah. 나갔으면 되므로 왜? 왜 안되는 데이 안되도 그게 다 나의 선택임 yeah. 자기 자책하고 바로 생각을 하는 전제지 uh, yeah. 그걸 못하는 모두 겁쟁이 사는 건 전쟁이 uh. 나는 이겨낼 거고 손에 꽉 쥐어볼 거 승리의 표시대로 yeah. 찬란하게 빛이 바라는 그을숨을 살아간다는 나의 오전은 살아간다는 거지 건투 몸 같다고 들었던 청춘 똑바로 바라봐 다치워버려 세상의 거품 자극이 나의 원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싸워가는 거 영광에 따른 전투 살아간다는 거지 고건투 그래 몸 같다고 들었던 청춘